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캐프리드님 안녕하세요 미가우디 제로님 안녕하세요 미라님 안녕하세요 뷔피트 힐무베디님 안녕하세요 뷔피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 하이. 유즈 지금은 없고요 이따 아마 자담회 할때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히히히히히히 파티타임 예 왜냐면은 지금은 지금은 가족이 봐주고 이따가 가족이 이제 출근하는 것 때문에 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 거실에서 노트, 노트북으로 어 유주와 함께 있어야 기 때문에 좌담회 때 운이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면? <웃음> 어 유주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과반종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 윤시모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른쪽만 스트레칭합시다 왜 어? 오른쪽만 스트레칭인 지오몸몸 몸 오른쪽만 잠잠잠잠 으이 네. 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나 지금은 후이 <웃음> <웃음> 에 박씨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유주만 스트레칭하나요? 유주는 스트레칭 수시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웃음> 수시로 쭉쭉쭉쭉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이하이, 영상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오늘은 특수 그리기 저번에 이제 못다 한편 마저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해야 하는 게, 퍼피퓨님, 캐프리드님 미라이님 그려야 한단 말이죠 근데 퍼피퓨님 지난번에 생각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도 생각이 안나시나요? 는 아직도 생각중이실것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만같은 느낌 걱정 <웃음> 깜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웃음> 그러게 쟈담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오나? 크크흐 <웃음> 사진찍는걸 좋아해서 사진찍는 모습으로 잠깐만 그러면은 저번에 그렸던거에서 사진찍는 모습으로 그리는것도 나쁘지않을거같은데? <웃음> 아이고 얼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아이고 마이크 위치 다시 잡고.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웃음> 아! 아. 복사 엉뚱한 데서 했죠? 컴퓨터에 깔리니까 복사를 엉뚱한 데서 해버렸죠? <목소리도> 화면 전환 큐 짜자잔 저번에 그렸던 거 남혜로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세요아코로스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하 하이 하 앙 <웃음> 암, <웃음> 음, 얌, 얌, 얌, y 빵빵 y a 기가 아주 말랑말랑하고만. 유주.. 유주스 을 옮겨야해 뿅 옮겨졌겠지? 아 스타로 되있을거야! 맞아! 아아 깜빡했 타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난 주에 이어서 투수 그리기 아... 바보 뭉충이야 아까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아하 방송 제목 바꿔야지 하고서는 그러고 까먹어버렸다 말이 되는가 그게 맞는가 스타 또 하냐고요? 재밌지, 스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서, 뿌이! <웃음> 어몽어스? 어디서 어몽어스가 보였죠? 일단 사진 사진 사진 플라로이드 사진 같은 거 사진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모습으로 아 어몽어스 고글 같이 생겼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토키 큐우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 제가 원하는 게 저거였어요! 이쪽으로 손을 V-I 할까? 어? 잠깐만, 엄지가... 엄지가 이쪽인가? 쌈쌈쌈 <웃음> 뭐? 플리포인데 벌써 하자가 생겼다고? 왜요?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웃음> 아직 쓰리 스는 나도 멀쩡한데. <웃음> 아, 나는 폴드 폴드긴 한데. 뭐라라? 원래 몇번안 접어도 선거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액정에? <웃음> 아름나 바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비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떻게 플립에 벌써 플립이 약한가? 필름만 가면 된다고요? 필름 얼마인데요? 필름 얼마래요? 한번 공짜? 그 삼성 모식이 그거 들어가 있나요? 그거 있지 않나 삼성 모시기 뭐 저시기 모시기 뭐 저시기 저도 요새 그거 막 갱신할 거냐고 맞아 삼성 프로모션 감사합니다 시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처음 핸드폰 살때 뭐 삼성 프로모션 뭐 들어준다고 저 저거 뭐 해가지고서 저 들어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써 먹었지. <웃음> 한 번도 안 써먹었어 어쩔 수 없지 아니 핸드폰에 줄이 그어졌는데 뭐한번 공짜로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삼성 프로모션인가 있죠 무얼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약간 핸드폰 삼성 거 새로 사면은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희가 어? 보험을 1년간? 뭐 2년간? 무료로 들어드릴게요 그 뒤에는 유료로 바뀌는데 그때부터 니가 알아서 하시고 일단 들어놓시죠 으 하면서 사이트 줘가지고서 하는거? 그런거 있었지않나? 없던데요? 에 작년에만 있었나? 삼성 K 플러스 명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게 있었던것같은 아, 케어! 케어 플러스, 아리가또 아마도 그거 맞는 듯 아, 근데 보험 들어놓고 보험을 한 번도 못 써가지고 좀 아쉽네 <웃음> 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 뽕 뽑아먹었는데 뭐 어차피 돈 내고서 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원래 돈 내고 하면은 정말 아까운데 내돈아니니까무료였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 짜잔 짠짠짜짠짠짠짠 뒤에 접는 부분 뒤편에 기스 나와서 전 액정갈때 14만원 들어간대요 액정비 14만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맞나? 비싼건가? 요새.. 요새 액정비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얼마지? 나 20얼마.. 예전에 20얼마 주고 갈았던 것 같은데.. 자 후드같은 느낌으로 아 33만원인데 비싸구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비싸구만 이런 느낌 이거 옷 어떻게 보니까 약간 우주복 잠옷이 아니라 우주복 같네 요새 우주복 봐서 그런가? <웃음> 애기 하나로 되어있는 옷을 우주복이라고 하더라구요? 난 몰랐어.. 우주복이라고 하는지 아머 디그님 어서오세요 주주주. 유주복, 오주복, 유주복, 오주복. 이렇게 해갖고 앵글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화면 확대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웃음> 뒤에 배경 뭘로 할까? 뒤에 배경. 뒤에 배경. 애플탑. 그리기 쉬운 거. <웃음> 그 그리기 쉬운 무식이 없을까? 로켓! 날아가는 건가 정말? 뭐 이렇게 생겼나 로켓? <웃음> 로켓 어떻게 생겼지? <웃음> 로켓 볼 일이 없어가지고 아 뒤에 딸린 야자나무 대숭. <웃음> 아이고. 아, 이렇게 된거 뒤에 진짜 사진을 박아 버릴면 어떨까? 제 기억으로는 투게더에 사진을 올려 주신 게 있단 말이지요. 놀러 갔다 오신 거. 어디 보자. 어디가 어디가 좋을라나. 유미 쿠션 사 가지고 뱀다고. 유미 쿠션 생각보다 폭신폭신하고 짱아 가지고 휴대용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배고 다니진 않았지만. <웃음> 골라보자요. 어디를 어디를 찍어야지. 이쁜 여행사진이 될수 있을까 역시 제주도인가 뿌이 하고 사진 찍을만한 뿌이뿌이 뿌이뿌이 뿌이뿌이 배경사진같은거 어, 이런 거 이쁘다, 이런 거. <웃음> 그 와중에 자동차를 보다니. 딴, 딴, 딴, 딴, 딴, 딴. 와, 선이 되게 크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꺼놨다가 이따가 다그리고 해야지 이건 무슨 레이어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빠라방 빰빰 자 그러면은 카와이하게 사진을 따볼게요 사진이 아니긴 하지만 저거. 카와이. <웃음> 바다에 빠지는 거? 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바다에 빠칠 순 없지. 제가 수영을 못해서 못 구해드리거든요 바다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쭉쭉 해주냐고요? 다리는 쭉쭉은 지금도 해줍니다. 약간 장마사지, 배마사지 이런 거 해주고서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 기저귀 갈다 쭉쭉 쭉쭉 쭉쭉 쭉쭉 하고 아이고 기분 좋아 하면서 쭉쭉 쭉쭉 또 해주고 쭉쭉이. 자, 쭉쭉은 왜하는거냐고요 약간 킬잘큰다는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는 어딨죠? 그런거 할수 있었으면은 기우미 유튜브부터 살아있었다니깐요 한국은 허리학이라서 디스크 많이 발생해요 막 맞나봐. 한국인 디스크 은근 많지. 와 이거 입다기 생각보다 힘든네. 아! 아! 뭐야 왜 자꾸 바뀌어? 됐다. 펜도 바뀌었네. 지금 유튜브왜 죽였어요.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지도 않을 뿐이지. 그, 어떻게, 어떻게 살려면. 나에게 꾸준함이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새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조차 저는 되게.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다고요? 어우씨 나 이거 어떻게 꾸준하게 용케 잘 일어나네 하고서 맘 맞을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제 자신이 놀라고 있다고요 어떻게 맘 맞을 때마다 일어나고 있지? 하면서 기우미한테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고양이 유령 기우미의 채널 역시 기우미야! 죽지도 살지도 않았어. 육시 유령 타워. 다다단, 다라단, 다라단. 아 그것이 엄마이니까. 엄마람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몸이 그렇게 받쳐주는 거겠지? 에이.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니 너무 신기하잖아 세상 신기함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니 <웃음> 그니까요 아침형 인간이 어떻게 됐냐고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있는 건가? 아, 그럴지도. 상시 대기 인간. <웃음>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상하네. <웃음> 상시 대기 인간이란. <웃음> 어, 뭐 울면은 알아서 깨지니깐 내, 내 의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보니까 어느새 아침인 거지. 맞아. 그게 맞, 그게 맞다. 마치,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일어나는 것 마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아! 하면은, 에, 에, 아, 잠시만요. 하면서. <웃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가 곧 우유를 타오겠습니다. 조금만 저저저 저, 저, 거리가 조금 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당근에서 저거를 샀어요. 우유 분유를 자동으로 타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유자동으로 타주는 기계를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용량이 단위가 30mm씩 단위가 끊어져가지고 그 첫번째 단계로 해놓으면은 부족한거 같고 두번째 단계로 하면은 무조건 남아가지고 반이상 남는거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더라고! 신기하죠? 와 세상 참 좋아졌어. <웃음> 아, 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긴 한데. <웃음> 맞아. 비빔면 딜레마 완전 완전. 어, 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아직은 조금만 타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하면은 밤량이 줄었어요 스픰스다움 <목소리> 스 이거 맞아요? 확인하러 가 <웃음> 맞아! 이거야브레짜오 이건, 이건 뭐지? 신형인가 구형인가? 일단 저는 얼마에... 얼마에 업어야지? 당근에서 10만원 밑으로 업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제품이라 그런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세팅 하라는 대로 하고서 합니다 음. <웃음> 맞아요 물통에다가 채워놔야 돼요 물을 상시로 <웃음> 수시로 물을 채워놔야 하기 때문에 물관리도 해줘야 하고 어 근데 알아서 타주니까 일단 그거에 너무 고맙고 <웃음> 밤에 아주 좋아요. 눈, 눈, 비비고서 어, 부엌까지 가가지고서 물 이렇게 막 뜨끈뜨끈한 물대펴져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물포트? 물 온도 조절해주는 포트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그 은근 무겁거든요, 거기에 유리병으로 대 유리 포트여가지고 유리 포트여서 은근 무거워가지고 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손으로 들려고 하면은 정말 무거워 죽겠는데 저 녀석이 온뒤로 밤에 손목에 무리가 안가 옹달샘 <웃음>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유미가 눈 비비고 일어나 분유 타러 왔다가 물만 물마... 아닌데 분유 타러 왔겠지. <웃음> 남편 양이한테 시키자고요? 아, 네. 출근해야 하니까 못 시켜요. 출근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가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에 분유를 타야 한답니다. 정말 놀랍지요? <웃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히히 <웃음> 이단양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그림공부 같아요 와그런그러게요 <웃음> 끼지마 어아이 그쵸 그렇죠. 계속 깨 맨날 깨 안잘 데가 없어 항상 깨 어쩌겠어요 원래 그런거에 괜찮아 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 밤중이라도 배고픔을 깨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쿠. 맞아. 이제 슬슬 밤낮을, 밤낮을 익혀가는 때랍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밤이라고 하기 뭐하네? 9시만 넘으면은, 불을, 모든 불을 꺼요. 9시만 되면은. 그러고서 이제, 쉿! 하는 거지. 깨지 마라, 깨지 마라, 깨지 마라 하면서. <웃음> 잊지 마라 <웃음> 삥꾸빙꾹 근데 점점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조절되는 것만 같다? <웃음> 방음부수 유즈가 쓴데그 <쓴대 웃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방음부수 답답해서 있을 수가 있을까 청명마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용 하이용 이제 부족한 부분 덜 칠한 부분 칠하기 한게 어렵다. 캘리미님 안녕하세요. 수세요. 오지 어디가 색칠이 안돼 있을까? 여기요. 아! 아니 근데 어차피 빨리 알게 된 물물이면은. 같이 알아도 되지 않을까? <웃음> 이제 도, 돌보다 보면은 저도 TV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튜브 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전자기기를 일찍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항상 붙들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여주냐고 어? 엄마 아빠부터 교육을 다시 해야하는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해. 에이. 소리 나니까 쳐다본다고? <웃음> 페라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어, 돌부터 전자기기를 안 보여주는 게 돌부터요? 그 전부터 안 봐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근데 안 보면 또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나중에는 보여주게 돼있다고요? <웃음> 큰일이야 큰일. 다 같이 그렇게 전자기기에 빠져가지고서 어 애가 몇 살도 안 됐는데 다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거지. 카톡으로 엄마 오늘 밥 뭐야? 아아 <웃음> 안되지 난아아아어떡하냐아요 멀리서 봐야나? 하 <웃음> 스마트폰 2미터 떨어져서 사용하면 가능하단다..라고 하면 <웃음> 아니 근데 스마트폰을 일찍... 주진 않을 거 같고 그냥 같이 TV보는 정도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보다 스마트폰 별로 안 잡고 있거든요 미터부터 알려줘야 그렇긴한데 흠, 흠, 흠, 흠. 지우개. 쭈쭈쭈. 버츄부터 태블릿을 사주자고요. 지금 안그래도 말이지요 아빠냥이가 아빠냥이가 이거..이거까지 말해도 되나? 아빠냥이가 딴거는 게임을 안하는데 던파는 해요 근데 번파를 이제 아는 분이 부주 띄워주면은 아이패드 값을 부주 값으로 준다고 해갖고 <웃음> 어,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웃음> 아이패드 아이패드 가지고서 유주 보여준다고 <웃음> 에에 근데 아이패드 값 듣고 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래 <웃음> 아빠 냥이 화이팅 아이패드라 고급 화면으로 보여준다고 맞아 고급 화면이긴 한데 고급 화면이긴 한데 벌써 덤파하는 <웃음> 아빠를 본 딸을 봤는 <웃음> 오돈파하는 아빠 그리고 버츄얼하는 엄마 해? 묘하구만 딸은 절대 평범한 일반인이 될순 없을 것 같아요 <웃음> 만화책으로 본적 있대 <웃음> 방송하는 건알것같다고아저 방송하는 거 아는데요 아빠 냥이 방송한다고 하고 들어오는데요 버츄얼에서돈파를해 <웃음> 해. 오, 좀 괜찮은 집인 것 같은데 던파하고 버추얼하고 아주 아주 만화에서 본 뭔데? 사실 아빠가 키즈나이? 그건가 설마? 아빠가 키즈나이였던 그 만화? 저도 봤지요. 맞아 맞아 그런게 있었어 생각보다 오타쿠 과정이 있을수도 있지요 내가 허락하지 않을것 같은데 범이욕할바에는 그냥 일반으로 살아줘 애가 뭘 생각하겠어 혼자면은 몰라 애가 뭘 보고 자라겠어 미안해 <웃음> 애가 있어서 안돼 <웃음>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 제발 <웃음>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웃음> 이제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강 나오는거지 딸이 엄마 방송을 점령했습니다 코코로 삥뿡 그러고서 이제 유튜브 각 하나 잡고 와, 딸이 방송 천재예요. 이러고 있겠지요. 와이. <웃음> 그러게, 유주 그때쯤이면은 그때 집에 어? 풀트 장비가 아니라 풀트 장비인지도 모르는 풀트 장비가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 막 아이폰 갖다가 그냥 자동으로 풀트가 되는거지 그러고서 엄마 이게 뭐야 아이폰 하나면 퉁딱 하고 되는데 왜 이런 장비들 같은거 사는거야? 아 정말 이것 좀 버려 아, 하지만 엄마의, 엄마의 일생을 같이 한 소중한 동료란다. <웃음> 수능여정 브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럼, 여기에는 악만이 있어. 넌 모를 거야. 엄마가 삼촌들이랑 이걸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웃음> 아, 엄마가 사실 한국 버추얼 1세대란다 그럼 엄마가 버추얼 1세대부터 해가지고서 어 많은 것을 지나왔어 엄마 근데 왜 지금 보면 엄마 1세대에 없어? 그게 그게 거기엔 커다란 사정이 있었단다 <웃음> 거기, 거기엔 커다란 사정이 있었단다 이전 유튜브 불에 안탔냐고요 어! 그거 다 저기에 있어요. 뭐시기 뭐 저시기 거기 근데 버츄얼 영상이 있긴 하는가? 버츄얼 꺼놓고서 하지 않았나? 게임할때는 같이 돌리기 힘들어서 꺼져있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영상들은 저거 되있거든요? Hey 헤이 유튜브 원사운드는 딱히 계정 건들진 않았고. 재생 목록이 아니라 콘텐츠. 페이지 50개씩 보기. <웃음> 중간에 왜 화용식을 했어? 아 그러게 화용식을 한 것도 있네. 추르 고맙다냥. 엄마 여기 이빨 간 머리 언니랑 드레스 입은 언니는 누구야? 엄마랑 아는 사이야. 와 아이돌 그룹인가봐. 다들 모여 있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게 있었나봐. 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웃음> 보출켜고산 영상이 생각보다 없는데? 헉! <웃음> <웃음> 우와! 추억 돋는다! 우와!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밑에 <웃음> 옛날 일 적에 영상들이 있거든요? 여기 언더테일은 없는 것 같고 꺼놨던 것 같고 여기는 또 켜져 있는 것 같고 와 옛날 영상이야 고대자료 이거 오픈해도 사실 볼지 안 볼지 네 비공개로 닫아놨어요 아우라스트할 때는 열어놨을까? 뭐야 이거밖에 없나? 제가 유튜브를 무려 무려 무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왔어 무려 2018년부터 했네요 잘 안해서 그렇지 <웃음> 잘 안해서 그렇지 2018년부터 했다고 <웃음> 대박 완전 옛날이야 맞아, 위신 커버가 있죠. 저때 너무 노래를 못, 못 불렀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모든 커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싶어. <웃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흐크크, <웃음> 이거를... 필터. 저 좋은 게왜 비공개가 돼 있냐고요? 인간이 달라서 그렇게 해놨어요. <웃음> 사람이 달라가지고. 근데 또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딱히 숨길 것도 없는데. 다 다시 오픈해버릴까라는 생각중입니다 다들 그러면 궁금해서 오겠지? 뭐야 이, 이 바뽐이라는.. 이 뽐이라는 사람은 밝기 조절 좀 해야겠다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웃음> 어! 이상하다! 저게 뭐지? 으흑 뭐 머리가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연락되냐고요 한명! 한명? 큐에는 일단 아직까지 연락하니까 큐에 연락되지 긴가도 며칠 전에 왔었죠 그리고 그 외에 한명? 응그 외에 한명 추르 고맙다냥 소리님 이전 전생때는 제가 유미님을 몰라서 궁금하긴 해요 어 그때 저는 많이 못났.. 지금도 못났어 <웃음> 아 흑역사야 아크릴 자매! 아크릴 자매! 연락 안돼이걸 연락도 하지도 않고 살기도 하고 우리 놀이동산도 간 사이였는데 크크 으크크크 다른 분 유튜브 보면은 흑역사가 발견된다고요. 아. <웃음> 나를 찾고 싶다면은 그쪽으로 오기나. <웃음> 유민 님 갑자기 마크도 생각나고 그래요. 추월 아무개도 머리가 어아 머리가 아 생각이 아아 그 아. <웃음> 아 송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몽어스 하방하고요 어느 쪽 어느 쪽에요? 원사운드 때요? 아니면 유미때요? 원사운드 때 어몽어스가 있었나? 그런게 있었나? 초기? 바보일 때? 지금도 바보긴 하지만 그때 어몽어스가 있었나? 그때도 어몽어스가 있었단 말이야? 어몽어스 되게 오래 있었던데? 상상치도 못한.. 뭐지 뭐가 허전한데? 머리에 광좀 넣어줄까? <놀놀놀> 아, 으아 잘못했다 게시판도살라있다고요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마어마어마어마. 아. 여유 있게 살 때는 아이고 잘 지내시죠 하고 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것도 못했다. <웃음> 한번 메일 보내보라고요. 저 카톡 있어요. <웃음> 카톡 있어서. 아이 근데 듣든 뭐라고 해. 갑자기 가가지고서 아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제가 최근에 아가가 생겼답니다. 대뜸 <웃음> 청소합방 <하빵> 게임 아니 아니 아니. 저각 본방은 안 들어가는데 유튜브는 틀어 놓고 보거든요. 엄마 부끄러워. 그러게.. 언제 하셨어요? 그러게요.. <웃음> 꿈님이 많이 이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음.. 설에.. 설에.. 설에 한번 하자 설에 설 선물을 이렇게 탕 던지면서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하하 하면서 1월 1일날에 아... 언제적이었지? 저도 되게 예전에 갔던것 같은데 풀리은 근데 제 얼굴도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크롭 따서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신거죠? 그게 참 묘한데요 묘한데요 저도 기념일 할게 없어가지고 저도 묘한데요 <웃음> 어 어떻게 뭘 결혼 언제 하셨어요? 하면 솔직히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가지고 아냐 위반은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아, 그 뭐라고 하지? 그 모시기 아, 그. 어. 그 뭐라고 하지?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결혼한 것처럼 사는 거? 돈거 말고. 모시기 그런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냥. 아, 사실혼. 사실혼. 그래도 맞아. 사실혼 상태였다가 그냥, 요차 요차, 유주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상태였다가? 기술 이름 같아요. <웃음> 과속, 과속이라기에는, 그냥 그, 그런 거였거든요. 별로,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애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아 혹시라도 나중에 서로 갈길 가야 하면 수도 있으니까. <웃음> 혹시라도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사, 서, 서로 갈 길이 막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웃음> 어...근데 뭐...그렇게 되었으다... 현실적이긴 하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요즘 보통...어? 결혼하고서도... 하하...나 결혼 잘못한거 같아 이혼할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주가 울어요 진짜 우는지 지금 <웃음> 카메라 볼뻔... <웃음> 그래서 서로 사실 결혼 생각은 거의 없었다. 물 마셔 뭉이 물, 물 마셔 뭉 물도 마시고 기지개도 피고. 음, 부스 만들 때요. 아니요 그냥 아빠만 해, 아빠만 와가지고 아빠가 평일에 와가지고 해줬어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부스 만드는 것 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웃음> 어떻게 출근..출근해 있는데 그걸 부르라고? 그건 어, 좀.. 찬찬. <웃음> 주말에 시켜야죠. 아빠가 주말에 안 하는데 어떡해요어 완전 옛날 감성으로 하자. 부스를 DIY로 샀냐고요? 아니요. 아빠, 아빠 아빠가 수제로 제작해서 가져오신 겁니다. 아 아빠가. 청춘이다님 안녕하세요. 수세요. 단단 음. 안 매달냐고요? 왜 매달아 줘야 하지? 왜 매달아야지? 뭘 잘못했지? <웃음>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하신 거군요. 아니요저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요. 저 전에 살던 집보다 지금 작은 데 있어요. 내년에 더큰 데로 이사 갈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엔 이사갈 수 있겠지? 왜요? 하, 이게 말이야 작년 11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대출 규제인가 뭐 식이 걸려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원래 있던 전세제금 갔다가는 원래 크기로 갈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으로 와버렸죠 음, 올해 더세지 않았냐고요? 오세, 올해 좀 풀리지 않았나 아닌가? 부스는 전 집에 있던 부스는 부셔 가지고 아빠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스를 만들어서 아빠가 가지고 오고. <웃음> 우리 아빠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볼까? 저렇게 만들어볼까? 해가지고요. <웃음> 한도는 늘었는데, 빚 갚는 능력 모자라면 깎는데요. 아 진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저의, 저의 아빠가, 그, 약간, <웃음> 건축쪽 그런 거 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지요. <웃음> 빨간색이야. 내 이름은 저걸로 쓰면 안 돼. 미신이 있단 말이지 안녕 부즈를 수제로 만든는거 들어본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예전에 수제로 만들어서 자취할때 써본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뭐였더라? 판잔데 그톱밥 같은 거 뭉쳐가지고 있는 탑그 있단 말이에요. 그 겁나 무거워가지고 옮기다가 놓쳐서 그살한번 이렇게 똑싹 쓸리고 엄청난 짓을 했지. 그때도 그런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집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쓰냐면서 <웃음> 하지만 너무 비싸단 말이야. 성능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수출.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니세요. <웃음> 아, 여행 재밌게. 이세요. <웃음> 어때? 완전 이제 사진필하지 않습니까? <웃음> 원래 사진 밑에는 저렇게 뭐 남겨 줘야 돼. 요시. 복사. 이렇게 해서 저자 맞아 갬성있어 저번이랑 그래서 다르게 그려드렸습니다 파피피니 끝 그리고 즉기 백수라고요? 쉴때 재밌게 놀러다녀야죠 시작 <웃음> 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부스 없는 동료들은 근데 중고부스같은거 많아가지고 중고부스같은거 많아가지고 그런거 잘 업어도 괜찮을걸요? 금다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그려주시는 기준이 뭔가요? 이거 기준은 말이지요, 저번에 룰렛이 돌았는데 한 분이 다섯 장을 들고 가셨는데 그 다섯 장을 다쓸 수가 없어가지고 뿌리셨는데 그때 선착순으로 다 설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였지 영상 왔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히 <웃음> <웃음> 늦은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또 <웃음> 기회 있을 때. <웃음> 받아가 주십시오. 청춘이다니, 이번 불리치 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맞지 미라이님 마지막. Kurosaki Ichigo. 이야아 더빙도 안 나고요? 진짜? 아니 저게 뭐야 내가 마지막으로 본 블리치는 저런 느낌 안 났다고 헤 <웃음> 최종장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거네요. <끼리> 다르다 다르다. 퀸시들이가 싸운다고요? 왜? 퀸시들이 세상을 망하게 할 예정인가? No! 오. 근데 저전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블리츠는 다시 한번 보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등장 인물이 몇명뭐 이렇게 생긴 애 저렇게 생긴 애 있었다라는 건 아는데 뭔 내용이 있었는지 아이젠이 나쁜젠 아 나쁜 나쁜 여 녀석이었다. 그리고. 아, 뭐, 아우 처음에는, 뭐, 뭐, 무시기저시기 했고, 뭐, 나중에, 뭐, 그, 바, 노란 바가지 머리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 이렇게 저렇게, 뭐, 무시기저시기. <웃음> 너무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이 친구 엄마가 퀸시라고요? 아, 진짜? 그런 게 나왔었나? 그니까. 애니가 단행본보다 스토리가 더 산으로 간다고요? 그때 애니가, 애니가 더빨라가지고 내용이 이상했나? 희한하구만 근데 저거 보려면 한번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는데? <웃음> 이 친구 엄마 죽음같은거 떡밥 엄청 푼다고요어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하는거야 유튜브에 그런거 쳐봐야하나? 블리치 몰아보기 1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있으면 요새 유튜브 돌리다보면 그런거 나오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아 이런 내용의 애니였었지라고 복귀하면서 옛날 애니메이션 다시 보고 있단 말이요 내가 기억도 안나던 부분도 찝어주고 너무 좋더라 <웃음> 단행본으로 클라이맥스 쯤에서 손절했다고요? 클라이맥스 부분이 아까 거기 부분? 아니면애니애니 애니 쪽에 클라이맥스아채찍질니 어, 어떻게 하냐.. 니라아니데두 명을 아니야잖아 이거? 유정품 아, 그건 조금. 시장씨님, 어서오세요. 뭐? 나쁘지 않다고? 이상하, 이상하네. 유정품으로또 치찍을 맞아도 된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 하지 않 습니까？유령 품 으로 도대체 어째서？다 컸 어. <웃음> 유주는 줄수 없어! 유주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아. 후계자 안할 거야. 채찍은 어떻게 그려 하는거지? 너무 어려운데? 채찍이라는 것 자체가? 승마형 채찍이요? 승마형 채찍이 이렇게 생긴거였나? 이렇게 하고 아냐 다시 돌아와봐 이거를 변형 어.. 메시 변형 이런식으로 모양이 잡혀야 한단 말이죠 다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채찍에 목숨을 거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해 숨을 걸진 않았다고요? <웃음> 잘하셨어요. 그 <웃음> 손모양도 바뀌어야 하네? 이렇게. 잠깐만. 아니, 안 바뀌어도 되네? 해시 포테토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생겼냐고! 선생님 치치를 해주는 거 맞는 건 좋아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웃음> 바이크 복장으로 해도 된다고요? 바이크 복장 검색하러 가 바이크 복장 인볼까 바이크 복장 슈트? 주라라라 주라한 복장이요? 거의 그냥 타이즈 아니에요? 전신 타이즈? <웃음> 거의 전신 타이즈 아닌 어디슈츠 슈트 그렇구만 약간 콧나칸지 해야할건 느낌 뭐와나 저거 안 꺼놨구나 KJM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고양이를 영어로 한거다 아 그래요? 약간 헬멧이 이렇게 생겼던가 군냥이 기 달아드리겠습니다 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어렵다 저같은 초짜에게 너무 어려운 부탁이네요 그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등짝 스매싱 어떻게 알았지? 내잘 표현했나 보군.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인다고? 허허허 어, 맞아! 하하 맞아!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때려야 하냐고 아 어,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것이요요 도대체 없다니 아플수도 있죠 아니 찰싹 때리면 무조건 아프지 않을까요? 진짜 이 얼굴 표정에 내 감정이 실려있다 아 도대체 왜유령품도 괜찮냐고 하냐고 그게 너 이해 안된다대수유령품도 괜찮은 게 왜야 유령이 폼이어야지 진짜라고요?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정했어? 물론 그랬지만 초기 부, 초기 폼은 유령 고양이여서 유령이었는데 아니 이상하다. 이하다왜 그랬냐고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또 다른 별개의 무시기 뭐 저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유미가 시작했다고, 기우미! 제로투댄스해피모션이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볼수가있는거지오랜만이에요 <웃음> 할머니 <웃음> 세상에 할하는가죄송스러워지는구만 할머, 갑자기 할머니로 만들어버리다니 할머니분 제가 좋아하는 하요 대모님, <웃음>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야, 소원녀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는 진짜 귀여운 우리 유주 사진 보여드릴 수 있죠? 어머니 특권. <웃음> 아직 못봤어요 맞아 맞아 아직 못봤어요 <웃음> 우린요 하지만 저번에 처음에 방송했을 때 누가 아 방송에다가 사진 까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음 역시 그런가? 해가지고 수긍했는데 <웃음> 아니 아니 대뜸 가가지고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하고서 보여드리긴 조금 그러잖아요? 는 제가 잘못했나 봐요 나 아이야 나 인프피 아이로 시작한다고 아니 인프피래 이쁘제라고 최근 귀여운 사진이 있든가 이거 뭐지? 사진이, 사진이, 사진이, 사진이. 아, 사진빨을 못 받아가지고. <웃음> VIP 달아주라고요? 나 사실 vip를 한번도 안달아본것같은데저 vip를 아무한테도 안달아봐갖고 엄마부터 찾아야 어머니~~ 어머니~~ 아가는 다 이쁘다고요? 하지만~~ 우리 유주가 생각보다 사진빨을 안받아가지고 <웃음> 마음이 좀 그래요 사진빨을 왜이렇게 못받을까 다들 그 얘기했다고 사진빨 왜이렇게 안받냐고 <웃음> 엄마를 닮아서 엄마 사진빨 못받아 <웃음> 맞아 엄마도 사진 빨를못 받는 것 같아 귀여운 그나마 귀여워 보이는 걸로 두장 보내드렸습니다. <웃음> 어머니가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겠지? <웃음> 히히. 아니에요! 아, 누가 찍어도 저렇게, 생, 생, 저렇게 나왔다고. 누가 찍어도 사진이 잘안 나온다고 했다고. 내가 잘못 찍은 게 아니라고. 아이고, 고고고! 우리 어머니가 칭찬해주셨다! <웃음> 감사합니다 에나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아! 말해주시네? <웃음> 아. 아 어머니가 아이고 너무 귀엽다고 완전 찹쌀떡이라고아 그렇게 말해주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웃음> 아이고 지금 오신분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지금 어머니한테 딸자랑...아 손녀자랑하고있었습니다 <웃음> 말랑말랑, 말랑말랑, 에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이제 이거 채색하면 되나? 어서오세요. 매도아트 하는 날이냐고요? 아, 투수 그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 하시잖아요.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았어.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았다고. 아. 아. 안웃선은아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웃음> 매도 표정이래 아, 모든 게다 매도지 문제야 문제 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웃음>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그게 맞냐고 그게 맞냐고 문제로세 이걸 GIF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할라는거지 도대체 사실 이걸 했을때부터 나는 문제였던게 아닐까? 이걸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던거 아니었을까? 아이고 열심히 하는것도 제일 아신다! <웃음> 아니야 내내뭐내내내 네, 네, 네, 네, 네, 저게 아니라고요 잠깐만 바이크 장갑 뭐뭐 뭐 어떻게 끼지? 장갑 낀낄 텐데 아마 안 끼나? 안 껴도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옷은 좀 밝게 할까 그나? 그냥? 옷 색깔 뭘로 할까? 혹시 바이크복 옷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헬멧은 어떻게 되나요 색깔이? 홍조 잊지 말아달라고요? <웃음> 헬멧을 다가지고 홍조 그려달라는 거죠? <웃음> 완전 검정색? 다? 흰색 블루 흰색이랑 블루? 그러면은 바디가 블루에 아, bmw 색깔? 정말 어려운 걸 부탁하시는군요 헬멧을 하얀색으로 끼용 어, 어느 화면에 보이는 색이 진짜 색깔이지? 으 정말 하기 싫은 내 표정. 체크무늬? 어디다가? <웃음> 아, 애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멈춰! 애한테 뭘 보여주는 거야! 아! 유령포정 귀엽다고요? 아, 뭐가 빠졌나 했다. 와. 아, 왕관드리기 너무 어려워 좋았예스 따로 간다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뭘 누른거야 나 도대체 BMW M 로고. <웃음> 이렇게 하면 되나?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대쉬? 바이크 복은 또 꾸며줘야 되나? 어떻게 꾸미지? <웃음> 블루 매더월드래. <매드> <웃음> 아, 왜 그렇게 짓는 거야? 그만치요. 이상하게 짓지 와요 아. M은 매도의 M이었다 아, 제발 바이크 바디슈트 치니깐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블루 마주 올드? 그만해 그만둬 그나마 정상적이어 보이는, 어? 어? 어? 어? 뭐, 뭔, 뭐가 돼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어라 또 엉덩이는 덥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모양이야 도대체 오레레레레 오레레레레레 벗긴 또 이렇게 돼있고 가슴은 이렇게 돼있고 뭐야 이게 다른 레이어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웃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네요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이런 이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웃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고 진짜 열심히 그린 건데, 엉덩이도 덮는다, 덮는다고, 덮는다고. 근데 딱히 이게 옷, 옷 무늬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아니, 엉덩이를 덮는다고! 아, 그니까! 왜다 엉덩이만 됐냐고! <웃음> 아니! 아니, 차근차근 들었으면 엉덩이만 나온 게 아니라, 딴것도 나오는데! 왜 엉덩이한테 뭐라고 해요? <웃음> 치란구 다시 딴 패턴으로 바꿔 아니 오 바이크 바이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옷이야 <웃음> 엉덩이 진심이래? <돼? 웃음> 아니라고. <웃음> 이번에는 좀 괜찮아 보이게 아 위아래를 끊어놔야겠다 그쵸 위아래가 붙어있으니까 더이상한것 같죠 뭐야 손이 어디야 <웃음> 끊어? 아 이제 또모르자하아들은건데 내가 내뭘뭘 뭘 어떻게 잘못했슈?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긴 한데 아닌데요? 아니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받는 기우미 빨리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어디갔는데 선 그려놨잖아 아나 몰라 나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했어 더이상 더이상 무리야 뭐, 뭐, 뭐, 뭐, 이고 잘못 답쳤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치고 여기다가. 머리좀 줄여볼까? <웃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홍, 홍주해달라고 하셨죠? 다음, 미라이님은 다음 주에 그려야겠다. <웃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미라이님 다음 주에 그려드리고, 카페에 좀 돌면 되겠다. 오! <웃음> 아, 다음 주에 그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니, 오늘 리퀘스트, 리퀘스트가 너무 다 어려운 거였어. 이거 맞냐고. 맞냐고. 어, 잠깐만, 뭐가 있었네? 아, 내가 저걸. <웃음> 저걸 못 봤네. <웃음> 이거 봐도 되죠? <웃음> 아,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고, <웃음> 망사반이였으면 어떠냐고. 이미 늦었어 <웃음> 유수 그리기 잠깐만 폴더부터 열어야 됐다 파피퓨님이랑 저번에 님 붙여서 올렸나? 안 붙여서 올렸나? 붙여서 올렸군 캐프리드님 해서 파피퓨님 <웃음> 그리고 여기 캐프리드님입니다 아, 정말요? 감사해요. <웃음> 아, 조구만조건부사가안되겠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렇게한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안 눌.. 안 눌.. 눌려지지요.. 아. 아 그래서 오늘의 미션 완료.. 한 장이 남긴 했지만 다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앞에..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맑았는데 앞에 이렇게 해맑았는데 뒤에 이게 뭐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냥이님 남편 냥이님이 이런 걸 한다면 허용 오. 해도 애가 목을, 목을 세울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저거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저거 간간히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웃음> 그모시기모시기 모시기 우리 집에 그 나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아빠한테 저런거 당했던거 같은데 응 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평범한 아빠들이 자주 하는 일이에요 <웃음> 애기가 목을 세울 수 있고 모기가 많이 안나갈 때만 가능한 묘기 라고 해야 하나 음그렇다고요 등짝해야 한다고요 애만 안 다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빠가 근육이면 가능하지 아좀 어려울 듯아 <웃음> 많이 어려울 듯아 무리네 무리네 당하는 애기들은 좋아한다고요 스릴 넘치나아뭐지 아, <웃음> 맞나? <웃음> 애기가 스릴를알까 <웃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대학생 딸내미 저리 한거 봤어요 대학생 딸이! 애기를 저렇게 했다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대학생 딸을 손 위에 올려놓고서 저렇게 했다고요? <웃음> 그 후자는 아니겠지? <웃음> <웃음> 대학생 딸내미를 손에다가 어떻게 올려놔 <웃음> 아버지가 대학생 딸내미를 손에 올려놓고 저렇게 했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아 어떻게 해? 두개 있다고? 무서운 것보다도 애기가 저걸 안 무서워하면 다리힘줄수 있는 시기가 짧다 아 아 다리에도 이 맞아 다리에도 힘을 줘야 하네. 근데 대학생 딸을 어떻게 손 위에 올려놓지? 진격의 고인인가? <웃음> 오 너무 신기하다. 그게 가능하다니. 궁금하긴 하네. 어떤 어떤 상황이지? 아 치어리더 아 치어리더? 치어리더는 그래도 손 위에 올려놓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 <웃음> 신기하다. 도전해보라고요? 무엇을? 유주는 아직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답니다. 살짝 가누고 있긴 한데 제대로 가누는 게 아니랍니다. 마네킹으로요. 마네킹으로요? 유미가 남편양이를 손이해. 뭐가 더 뭐가 더 빠를까? 아, 남편양이가 내 손에 올라오는 거? 내 손에 내가 남편양이 손이 올라오는 거? <웃음> 아. 아, 그러네. 손을 바닥에다가 누워서 그 위에 올라가면 올리긴 한 거잖아. <웃음> 이이이이이잉 꼼수, 꼼수. 이야. 오늘도 여차저차 잘 끝냈구만. 깔고 앉은 거 아니냐고요? 깔고 일어선 거죠? <웃음> 앉진 <앉지는> 않았으니까. <웃음> <웃음> 뭐, 굳이 하고 싶다면 저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해주는 게 맞을 듯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웃음> 아니, 성인이 성인을 손 위에 올려놓는 거랑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무리, 무리. 그, 그렇게 야매로 해야 돼. 하와, 와, 와. 물고 나무쓰면 지구를 든거라는 논리 그치 그치 그쵸 그, 그렇게라도 해결하면은 된거 아닐까요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거 아닐까 <웃음> 결과를 보세요 결과래 아, 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웃음> 음 그래 아, 이제 슬슬 가야겠다. 흐퐁. 나, 뭐, 뭐. 새벽 배송이 무슨 11시에 와! 나원 참. <웃음> 뭐가 와가지고 보니까 새벽 배송이 왔대. 지금 새벽이 아니라고 새벽이 11시? 와 어두울 때 오면 새벽 배송인가 봐. 아 저것도 들여놔야 하잖아. 아침에 들여놓라해 아니 안 돼. 꼭. 기적이라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부피가 커요. 유미한텐 지금부터라고. 아니야. 앙아앙 시인 거앙아아1시 플러스 앙 시구나, 시 시. 아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있었네. 갈 때가 되었네. 그러네. 아 맞아. 아 맞아. 지금 아 오늘은 못 봤던 앙 같은데 <웃음> 클립 다운 받으라고 알려주셨던 특앙앙앙앙앙가지고 오늘 앙 클립을 받아놨어요. 문제는 그 클립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훑어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클립을 한 번씩 봐가지고서 그걸 그냥 쇼츠로 올려놓을까? 중복되는 클립만 아니면은 쇼츠로 다올려놓을 그거 아십니까? 내년부터는 유튜브 파트너가 여태까지는 4천시간이었나? 뷰가? 4천시간에 구독자 천명이면은 수익이 풀렸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쇼츠 천만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풍문이 있던데 사실인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로 떴어가지고 플러스 쇼츠 천만회 쇼츠 천만회가 가벼운 숫자인가? 쇼츠 천만회 어떻게 찍지? 23년 유튜브 파트너 중요 업데이트 23년 쇼츠미 유투노 파트너 프로그램 아니네 공식이네? 잠깐만 와 여러분 수익창출을 하려면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90일간에 쇼츠를 쇼츠 공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 천만회 둘중 하나네요 아니 뭐가 더 빨라? 아니 천만회 어떻게 채워요? 그러네 둘중 하나긴 하네 플러스가 아니라 아니 근데 천만회 너무 어렵지 않나? 쇼츠가 더 빠르다고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사천시간 시청시간보다 쇼츠 조회수가 더 빠르다고요? 그런가 역시 그런가 근데 작년에 올해도 못채웠는데 안 해가지고 못뭐 채운거일수도 있겠지만 저 어느 세월에 채운 다음 사춘 시간은 힘들어요 원프로쪽을 쇼츠로 많이 돌려줘야겠다 <웃음> 원프로 쇼츠 많이 만들자고 해야겠다 <웃음> 원프로는 기왕이면은 수익화 해가지고서 유튜브로 수익화나는거 같다가 이제 제작하면은 좋을거 같은데 <웃음> 지금은 저희가 돈 모아가지고서 영상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치만, 유튜브에서 수, 수익이 난다?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돈안 모아도 되지. 쇼, 쇼츠 봐도 수익이 잡히나? 음. 쇼츠가 아직 보편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보기가 힘들다 그래야 하나? 알고리즘이 솔직히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리즘 너무 그냥 막 뜨던데, 저는. 원래 알고리즘이 반 나오고, 그 외에 그냥 인기 영상이 반이 나오는 건가? 쇼츠는 따로 클립 안 잘릴걸요. 에이. 그런가. 근데 90일간이잖아 이건 12개월이고 어 근데 12개월이네 원래 6개월 아니었나 잘 모르겠다는 근데 어쨌든 더 좋아진건지 나빠진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웃음> 막상 해장되지 않아가지고 아 수십만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오오하기천 천시간보다는 그게 더 나을듯 잘 잡기만 하면은 쇼츠... 쇼츠가 아니라 그냥 영상도 많은 찍을 수 있으니까 저 쇼츠에서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요새 뭐보추얼에서 유행하는 거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한 번도 못 봤어 왜 나는 그런 거잘안 뜨지? <웃음> 희한할새내 알고리즘이 너무 파괴되 버렸나? 버추얼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일본 버추얼도 유행하는 거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 있대요 틱톡에서 유행하던 거를 일본 버추얼도 하는데 그거를 뭐.. 한국 버추얼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뭐였지? 그런 거? 틱톡겜상 유튜브에 잘 안다고요? 가끔 오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오더라고 아이고 제로투피약이요 그게 뭐야? <웃음> 아까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제로투피약이라는 게 있어? 겟단 율로모르 마 홀세츠나이키모치 제로투 피하기 때리는거 제로투로 피하기 아 때리는거를 때리는데 제로투로 춤추면서 피한다고 누가 그릴건데 <웃음> 아 신기한거 알아갑니다 호이호이호이 호잇 호이 호잇 호이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웃음> 아 재밌긴 하겠다 그니까 그걸 어떻게 피하지? 버츄얼 어떻게 피하니? 버츄얼 어떻게 피하니? 무리입니다용 <웃음> 그러게 아직도 제로투가 나올 줄이야 하, 이제 갑니다 진짜로 어 보여주신다 보고 가야지 음? 아니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아아 <웃음> 으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온 캐릭터도 별로였는데, 막 연출도 조금 마음에 안듣네 <웃음> 좋아하는 연출은 아니지만, 인기는 있을 연출이다. <웃음> 어지럽네요. 아 그러게 어지럽네요. 마지막에 방망이 왜 나오냐고. 아, 감사합니다. 오오 <웃음> 저런 거 해보고 싶긴 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네 작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아수셉. 아, 수셉. 아, 원신 하세요? 그렇구만. 앙카댄스가 돌려맞게 하자고요? <웃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부리부리부리 부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 정말 많은 방법으로 올라오는구나 저거 한번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어떻게 할수 있으면 해보고 안될것 같긴 한데 흠 <웃음> 이거 <이게> 돌려막기 아니냐고 <웃음> <웃음> 디디디디디디디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주가 기다리겠다 기다 <웃음> 기다리지 마 아니 기다려줘 금방 갈게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면요 뭐야 원프로 하는 사람 없어 지금? 원프로 원프로 니코밖에 없어? 좌담회 아니에요 선생님? 좌담회 12시 에 켜지잖아요. <웃음> 좌담회 12시 켜지잖아요. 그거 기안 켜지는데 어떻게 보내요? <웃음> 아 니코방에다 보내드리고 이따가 좌담회 보실 분들은 좌담회에서 배시던가 해요. 왜왜왜 <웃음> 왜? 왜, 왜, 왜. <웃음> 자담에는 밖에서 할것 같아가지고 30분 동니 조금 더 하자고요. 안돼 밖에서 해야 돼요. 유주 있는 데에서 세팅해야 돼가지고 아... 거실에서 해야 돼요. 부스 발 바... 부스 말고 유주를 옆에다 두고서 해야 돼서 어디 보자. 그러면은 나유한나유한 나유한 쪽으로 미리 보내드릴게요. 유한나 방에서 대기 타실 분들은 그러면 대기 타시고. <웃음> 어. 이따 볼수 있으면 봅시다. 30분밖에 안 되지만 30분 쉬고. 그니까 러 야긋나긋하게, 조금조금만하게 속삭이면서 유저 안 깨게. 미션. 간다. 이따 봐요. 진짜 이따 봐요. 안녕. 바이. 금바뭘 하고 있는 거야! <웃음> 나유원 방송은 12시 정각에 켜질 예정입니다 안녕 안녕 금방